운 좋은 성공 2년 전에 결혼자금 1 천만원을 주식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조금이라도 결혼자금에 보태려구요. 하지만 그것이 하락 시기에 매수를 하였습니다. 손절은 해야 되는데 그 돈이 넘어가워서 다시 본전될 때까지 기다렸는데 계속 하락하기만 하더라구요. 결혼할 전세집을 구해야 하는데 당근 돈이 부족했습니다. 대출은 많이 받아서 전세를 구하고 본전이 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주식이 계속 떨어져 드디어 원금 200만원이 남더군요 생각만 하면 너무나 화가 나고 미치겠더라고요 그래도 팔 수는 없어서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지나서 원금 600만원까지 오르더니 그때도 작전이 걸려서 다시 300만원으로 되더라고요 너무 실망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오르려나 아는 그냥 버린 셈치고 주식도 보지 않고 그냥 세월을 보냈습니다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면서요 그런데 작년 10월부터 주식이 조금씩 오르더니 드디어 본전을 넘어섰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 이제 맘 편히 살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군요. 그런데 이 주식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300만원 정도 이익이 나더라고요. 이제 이만큼 마음고생도 했으니까 팔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 욕심이라는 것이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것도 가지고 있자고 했어요. 근데 다시 떨어져서 100만원을 손해가 났습니다. 진작에 팔 것을 하는 마음에 후회가 되더군요. 그래도 조금만 더 기다리고 더 손실나면 팔려고 했는데 다시 올라가서 이익이 300만원이 더 넘더군요. 그런데 이주식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작전들이 많이 가지고 노는 것을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350만원에서 이익을 그만 보고 팔려고 내놨는데 그것이 운 좋게도 안 팔리더군요. 그러더니 며칠이 있다가 점상한가를 4번이나 치더군요. 너무 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상한가 그 다음날 꽃가에 매도해서 주식으로 1,400만원이란 수익을 올렸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지만 한편으로 올라가는 내내 언제 팔아야 하는지 고민도 무척 많이 했습니다. 특히 작전 주식은 너무 위험부담이 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세대출금도 모두 갚고 남은 돈은 부모님도 드리고 맘 편히 지내고 있답니다. 주식은 정말 어렵고 힘드네요. 이상은 좋은 성공담이었습니다. <목소리> 용기를 가지시기. 전업한 지 3년 반된 사람입니다. 주식으로 기본이자 목표인 안정된 수익을 내시는 분은 엄밀히 말해 100명이라 치면 몇이나 될까요? 정말 어려운 직업입니다. 어느 고수분의 일지를 보면 한 달에도 벌까 말까 하는 수익률이 나오고 어떤 이는 몇 년을 해도 깡통의 연속이니 참으로 극과 극을 보이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저의 위치가 고수의 대열에 섰다는 건 아니지만 약하지만 힘드신 분들한테는 작은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전업 3년 6개월 중 초반 1년 반을 빼고는 현재까지 장세와는 무관하게 매월 1 0 0 0만원으로 매달 50에서 70% 수익을 내는 수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지나온 주식 인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로 처음 주식에 입문할 때는 대충 책한권 읽고 덤비던지 근처에 누가 하길래 묻지마로 하다가 운 좋게 먹어도 보고 그러다 물리면 손절 못해서 큰 손실을 보죠. 그러다가 주변 여건 때문에 회사가 문 닫거나 사업체가 잘안 돼서 전업이나 하자고들 생각 없이 들어옵니다. 막상 들어오면 될 것도 같은데 안 되고 사막의 신기루처럼 꾸준한 수익의 길은 멀기만 하니 사람 미치고 환장합니다. 그러다 보니 모아 놓은 돈을 모두 날리고 친척에 빌리고 카드깡 하다가는 신용불량의 가정까지 파탄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처음 전업한 지 1년간은 한 달에 몇백씩 날려먹는데 이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게임 같았습니다. 해서 어느하 거래 안하고 하루종일 생각만 했습니다. 그만둘 수는 없고 뭐 그만둬도 마땅히 할수 있는 것도 없었지만 고수는 아니더라도 중수라도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다가 생각해낸 게 저보다 잘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제일 빠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기계 쪽에서 일을 한 사람인데 처음에 기술 없을 때는 봉급도 아주 적은데 기술계통은 다그러듯이 직속사수가 아래사람에게 자기 노하우를잘가르쳐주면 습득이 엄청 빠릅니다. 반대로 윗사람이 기술전술을 안해주면 부사수는 눈치코치 봐가면서 스스로 배워야 하는데 이건 참 힘듭니다. 제 경우에는 큰 재능도 없었는데 직속사수를 잘 만나 아주 빠르게 기술이 들었고 당연히 봉급도 동기에 비해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주식에 응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당시 증권카페나 증권사이트에 매매일치 올리는 분들 중에서 매일 올리면서 월수익이 꾸준히 수익을 내는 고수분에게 이메일을 보내봤습니다. 처음에는 답장이 안오더만 여러 번 메일을 보내니 어느 분이 응해주셨고 저는 그분과 6개월 정도 거래하면서 노하우를 상당 부분 습득했고 어느 달부터 주식에 눈이 뜨더니 수익이 났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경우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주식거래시기법은 30%도 안됩니다. 매일 바뀌는 시장을 읽고 시장에 순응하여 하루하루 겸손된 거래를 하는 겁니다. 얼마 전 강트마장은 한번 잡으면 좀 길게 가고 며칠 전 조정장에는 스캘핑으로 저점 매수하여 작은 이익을 여러 차례 보는 그 뭐랄까. 약으로 말하면 번트 될 때는 번트로, 한방 노릴 때는 한방 노리는 변화도 필요합니다. 다들 무슨 숨겨놓은 기법이 있고 그걸 알면 때돈벌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의 돈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능력이 크게 못되는 분들은 검증된 고수본을 찾아서 배우는 게 제일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겸손된 거래나 시장을 읽는 그 모든 자체가 사실 혼자서는 깨닫기 정말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미술의 소질 있고 잘하는 사람이 왜 프랑스로 유학을 가겠습니까? 더 잘나고 더 많은 걸 배우러 가는 거지요. 자고로 독불장군 없다 했습니다. 혼자 잘난 채보다는 잘난 사람 옆에만 있어도 배울 게 있겠지요. 주식 고수님들도 나서서 어려운 분들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껏 저의 주식 인생기였습니다 주식에서의 실패와 성공의 요인 제가 주식 매매를 한지 약 3년 정도 되어갑니다. 처음 주식을 매매할 때 경영학과 출신으로 재무제표 정도에는 주식에 관한 아무런 준비와 지식도 없이 매수매도하는 방법만 익혀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매매 기준은 전자화폐 관련 종목에 국한시켜 일자별 주가 변동폭만이 유일한 기준이었죠. 초기에는 조금 수익을 내기도 했으나 너무 많은 욕심으로 결국 수업료를 조금씩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많지는 않지만 결국 누적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 중간 중간에 기공체조 복식 호흡및 명상으로 그리고 등산을 하면서 주식 시장의 생리를 근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습니다. 즉 적어도 잃지 않기 위해. 그리고 특정 기간 동안 필요한 이익을 내기 위해 꼭 넘어야 할 장애 요인이 무엇인지 알고 실천하려고 많이 고민하고 노력했습니다. 몇 권의 책과 실전 체험, 심리적 현상, 그리고 주식시장을 둘러싼 여러 요인들을 묶어서 생각하기 등등 많이 노력했습니다. 지난 10월, 12월 중순에 어떻게 종목을 선정하고 매매를 했는데 이익율이 꽤 좋았습니다. 2주일 이익율 약 50% 물론 미수도 적극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선정했고 어떤 시점에 매수매도했는지를 알지 못했었습니다. 전날 매수하면 다음날 최소 5에서 10%의 이익이 났습니다. 그 이후부터 또 손실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10월, 12월 매매 특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봉 및분봉 차트상에서 매매 특징과 일관성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 결과 최근 3에서 4월에서야 그 이유를 알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특히 3월에 집중적으로 차트를 검색하고 실전에서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나름대로 여유를 가지고 매매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기법들과 여러 패턴들이 있지만 저 나름대로의 여유를 갖게 된 것이 정말 기쁘고 기분이 좋습니다. 적어도 잃지 않고 필요한 기간 동안 필요한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한 기법을 가지게 된것 같습니다. 3월부터 몇 종목을 정확히 맞추었거든요. 하지만 아직도 두렵습니다. 저의 조급함 때문이지요. 그러나 다시는 조급하게 그리고 무리하게 매수하지 않을 겁니다. 세력들의 심리게임에 속지 않고 그들의 밥이 되기 싫은 까닭이지요. 결론적으로 주식매매에 있어 성공하고 실패하지 않을 요인으로 저는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기 자신만의 확률 높은 기법을 연구하여 확실히 구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세력들의 휘둘림에 당하지 않고 개인적으로는 잃지 않고 필요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게 되는 셈이지요. 둘째, 조급하게 매수하지 말고, 무의하게 매수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종목별 정확한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고 매수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매수 시점이 아닌데, 무의하게 미수는 활용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제가 누적적으로 손실을 본 이유가 위에 첫째 요인을 갖추지 못했고, 둘째 요인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야말로 절박하거나, 서로 윈인하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 계시면, 서로서로 서로 도와주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이익을 높이는 방법이 많은 사람에게 노출되는 것은 저에게도 좋은 일은 아니지요. 제가 절박했고 지금도 절박하기에 그런 분들과 서로 도움이 되는 길을 찾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두고 싶어요. 참고로 저는 현재 소액을 투자하고 있으며 주로 매수 1에서 3일 정도 가져갑니다. 물론 때때로 당일에 매도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상 양네가지 패턴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한 가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매매하는 패턴으로 이것이 저를 주식시장에서 조급하지 않고 여유있게 임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